안녕하세요. 별랑 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29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복기 앞서 이번 일차에는 어, 3등 자료였네요. 어, 목요일 날 올려드린 세수중 어, 1에서 2수, 네수중 1에서 2수 어, 이 자료에서 어, 3등 3등 자료였어요. 다섯 개를 적중시켰습니다. 뒤에서 복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9회 유튜브 방송은요.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화요일날은 대분류 무또 용지 분석, 목요일날은 네수중 1에서 2수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께서는 구독을 눌러 놓으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별난카페 자료가 매주 상위 당첨번호를 적중시키고 있죠 지난 해차에도 어, 저지난 회차에는 2등 자료를 냈고요 이번 에차에는 어, 3등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음, 이별난카페 자료만 어, 충실하게 잘 활용을 하셔도 어, 상위당첨, 머지않아서 상위당첨은 되실 거예요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29의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요 2월수 12가 나왔고요. 어, 또 보너스 볼 24가 나왔습니다. 어, 이 그룹에서는 어, 30, 또 32, 이중복에서 두 개가 나왔네요. 어, 기타에서는 요 어, 39번하고 어, 41번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 화요일 날 방송할 때에 어, 1028회에 이그룹에서는 보너스 볼 하나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그룹에서 적어도 두개 이상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네개가 나왔네요 3그룹에서는 요 여기 3중목에서 37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분류는 뭐 매주 어, 어, 성공을 하죠 대분류는 성공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로또용지 분석 첫 번째는 1, 2, 3, 4, 5, 1 세로 라인이었는데요. 이게 현재 3연멸 1에서부터 현재까지 3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타이 기록이죠. 타이 기록이라서 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또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4연별로 넘어갔네요. 신기록으로 넘어갔습니다. 로또라는 건늘 그렇죠. 새로운 기록을 써가는데 이번 2차에 별난카페는 4번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4번이 안 나왔어요. 4번도 좋아 보였고 여기 15번도 좋아 보였어요. 그랬는데 15번이 아니고 22번. 22번이 것도 좋아 보였는데 번 15번 45, 15, 22가 좋아 보였는데 아, 안 나왔네요. 아, 다음 에차에또 여기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용기분석 두 번째 아웃칸 분석입니다. 두개 그룹을 가져 나왔는데요. 아, 지금까지 아웃칸 분석을 아, 올리면서 꾸준히 적중을 해오다가 아, 이번 일차에는 한 그룹이 전내를 했습니다. 여긴 전내를 했어요. 어, 1, 1 구간이 전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여기 29, 30, 31, 36, 37, 38, 43, 44, 45, 여기서는, 어, 30번하고, 어, 37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나왔고요 어, 로또용지 분석에서는, 어, 첫 번째 거하고, 요두 번째 거에서 여기가 미출이 됐네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특정 그룹이었는데요. 이게 현재 7연멸이었어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5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신기록에 신기록이었었죠. 여기서는, 어, 37번이 나왔습니다. 37번이 나왔어요.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 하고요.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 2개 그룹이었죠. 이 2개 그룹을 합치면 현재 7연멸인데 각각 7연멸씩이에요. 그런데 1에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는데 어, 신기록에 신기록을 계속 써가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여기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에서는 37이 나왔고요. 11, 1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인 그룹에서는 30이 나와서 아, 두개 그룹이 이제 모두 아, 해제가 됐네요. 두개 그룹 다 출했습니다. 자, 다음은 모토형주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죠. 아, 이건 출현빈도가 높아서 올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아, 이건 한 개에서 많게는 네 개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여기서는 32번하고 37번하고 39번하고 3개가 나왔습니다. 붙이면서 3개 나왔네요. 자, 다음은, 어, 목요일날 올려드린 4수 중 1에서 2수입니다. 여기는 22, 32, 37, 44를 뽑았어요. 원본은 1, 10, 12, 22, 25, 28, 32, 37, 44 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수 아, 중에서는 아, 32하고 아, 37하고 이렇게 두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에서는 어, 12도 나왔죠. 12하고 32하고 어, 37 이렇게 세개가 나왔습니다. 어, 이 별난카페가 뽑아내는 핵기분석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죠? 어, 상당히 높아요. 어, 아주 꾸준히, 꾸준히 잘 어,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필출 3스크로 그, 로또 헌터, 자료 복기입니다 먼저, 이번, 이번 회차에도 라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라이님께서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5, 28, 38,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랬는데, 여기가, 전멸을 했네요. 아, 라인인 자료가 이렇게, 아, 가끔 이렇게 슬럼프가 이렇게 있죠. 그러고 나면 또 꾸준히 접종을 하십니다. 아, 자료를 상당히 빨리 올려주시는데, 이번 회차에는 아, 목요일 날 올려주신 걸로 봐서 아,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 이번에도 좀안 나왔네요. 아, 이별랑카페는 개인적으로 이 38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38이 이번에 어,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15도 괜찮았었고요. 15는, 어, 1 세로라인이었죠? 그랬는데, 15도 안 나오고, 38도 안 나왔습니다. 아, 이럴 때가 있죠. 이렇게, 음, 그 가끔, 이렇게, 어, 이렇게 안 나오다가, 이제 또 적중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구조히 적중을 하죠. 라인인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다음은, 어, 황금날개 서울님께서는 이번에 차에는 세수를 안 올려주시고 고정 한수를 올려주셨어요. 어, 37 반드시 가져가는 고정수입니다. 꼭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하셨는데 어, 이거 적중했어요. 황금날개서울님요. 아, 여기 37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한수 딱 올려가지고 그냥 적중을 해버렸네요. 자, 황금날개서울님은 어, 아주 그, 어, 그 회원들한테 한 개라도 더 올려주려고 하는 성의가 어, 그래서 이렇게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껴져요. 음, 상당히 어,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은 어, 제가 올려드린 자료예요. 어, 헌터가 올린 자료 하나는 어, 이겁니다. 어, 세수 중인데 처음에는 여기 32, 39, 41, 2 이렇게 올렸다가, 아요23 때문에, 23이, 아그 뭐냐면, 좋아보이는 그룹이 하나, 아, 필출 그룹이 하나 있어가지고, 어, 아,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20, 32를 23으로 수정을 했는데, 어, 아, 23은 가짜였어요. 여기 32가 32를 수정을 안 했더라면, 그냥 3개가 다 적중할 뻔 했습니다. 어, 아, 그래서, 32를 23으로 바꾸는 바람에 아, 여기는 2개만 나왔죠 그다음에 여기는 아, 그 다음에 여기는 함께 찾아봅시다 해서 여기는 자유 게시판에 아, 올려드렸어요 이걸. 요거를 압축한 게자측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측거에서는 아, 아, 39, 41 이렇게 두개가 적정됐어요 31을 수정을 안 했더라면 세개가다 적정할 뻔했습니다 어, 여기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데서는 여기서는 어, 32, 39, 41 어, 3 개가 어,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 이거를 고대로 아주 제대로 뽑아왔다가 32를 어, 23으로 바꿨습니다. 어, 여하튼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데 좀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요. 한 분만 어, 제이수 42로 올려놓으셨던데 어, 제이수 틀려도 좋으니까.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이벤트성으로 올려드리는 건데 아주 참여율도 낮고 이렇게 그 적중률이 높은데도 댓글도 아주 인색해요 보신 분은 상당히 그래도 꽤 계시는데 댓글 자체도 안 다세요 음, 카페 분위기를 좀 띄워주시기 위해서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유튜브에도 좀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면 좋을텐데 아 그런 거에 좀 인색하신 것 같아요. 어이 별난 카페 자료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유튜브 방송들 아, 보면은 그냥 뭐 직전에 아, 몇 회차 이렇게 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몇개 보여주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음, 별난 카페는 딱딱 어,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뽑아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어, 별난 카페 사기를 좀키워주시기 위해서라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유튜브에도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어, 또 하나 올렸죠. 별난 카페가 음, 여기는 어, 이거였습니다. 어, 2월수였어요. 2월수를 72, 35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그 2월 수를 23도 검토해 보세요 하면서 어, 보너스 볼로 출연했던 23이 필출 그룹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앞에 방금 거에서 방금 종전 거에서 어, 31을 23으로 바꾼 이유가 이 자료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 어, 어쨌든 자료상 여기에서 이것 중에서 3, 23, 39, 41 중에서 필출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어, 올려. 이렇게 댓글 달아서 올려드렸어요. 댓글로요. 자, 그랬는데, 2월수에서는 12가 적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여기, 어쨌든 자료상 이걸 중에서 필출입니다. 라고 한 거는 여기는 39, 41, 두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목요일날 올려드린 자료에서, 어, 그, 5개가 실장범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어, 다음 에차에도더 어, 좋은 자료를 어,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지금 카페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 좀 띄워주세요. 아, 너무 어, 이 별난카페가 아, 외롭습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냥, 그 어, 그냥 반응이 전혀 없으셔서 음, 별난카페가 혼자서 푹 치고 잠구치고 어, 어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는 것 같아서 어좀 안타깝습니다. 어, 좀 기운이 빠져요 기운이. 그래서 어그 우리 그 필출3수 크롭. 아 어, 여기는 나름대로 아예 그냥 폐쇄를 시킬까 이런 생각까지도 어들 때가 있어요. 그냥 보고 가면서 댓글 하나도 안 달고 하,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데. 아, 거기, 그 밑에, 가지고 있는 제이수 하나씩 좀 던져놓고 가시라니까, 그것마저도 안 하세요. 인색하세요. 그렇게 하면 상의 당첨 절대로 못 하십니다. 왜냐면 어, 이렇게, 베풀어야 돼요. 베풀어 그래야, 어, 그, 본인한테도 복이 오는 거지,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냐면, 제가 올려드리는 자를 이거 무리로 올려드리는 거라 이거, 응? 어, 이거, 뭐, 나 혼자 당첨돼야지, 이거 내가 뭐하러 이렇게 올리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자료가 전부 오류가 납니다. 오류가 나요. 어, 정성껏, 정성껏, 어, 올려드려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심사숙고에서, 어, 그, 대조하고, 다른 데, 각 자료끼리 대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적중이 되는 거거든요. 뭐, 지금 이제, 이제, 이렇게, 어, 검증이 됐잖아요. 그동안, 이 별난 카페가 올리는 자료들 꾸준히 봐오셨기 때문에 별난 카페가 성의껏 올리고 있다라는 건덜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께서는 구독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 좀 드려볼게요. 필출 삼수크롭 여기 자료도 필요로 하신 분은 어, 화면 아래에 어, 필출 삼스크럭 가기 어,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어, 거기 그 연구실에 있는 자료를 보시려면 후원금 만원씩을 내셔야 되는데, 어, 그 연구실 후원금 만원을 안 내셔도 제가 어, 일반 분석실하고 자유 게시판에는 거기는 어, 매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음, 거기 있는 자료만 보시더라도, 어, 그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뭐냐면, 세수중한 수, 적중률 높은 거 하나, 어, 그,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로또, 어, 다분석하으니까 아시잖아요? 어, 올바른, 제대로 된 필출삼수 크 어, 필출삼수, 세, 어, 세 개, 세개 중에서 한 개에서 두수 나오는 거, 어, 6개만 찾아야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를 아, 하나를 제가 아, 드리는건데 만원 후원금 안내셔도 그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도 좀 가셔서 아, 카페 가입만 하시면 음, 후원금 만원 안 내셔도 일반 분석실과하고 자유게시판과는 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주 한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주에도 어,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